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4강인데요. 4강에서는 아주 짧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일관리 부분인데요. 캣컷은 컨트롤 S, 즉 세이브 기능이 없어요. 자동으로 오토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작업을 만약에 하나를 했다? 그러면 뭔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잘라도 컨트롤 Z를 해도 여기서 자동으로 오토 세이브가 계속돼요. 혹시나 오토 세이브 기능이 안됐다면 좀 기다리면 나오고요 날짜가 딱 이렇게 시간이 찍혀있죠. 지금 9시 14분입니다. 자, 얘를 닫으면 그냥 닫히고 가장 최근에 편집했던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명은 그날 만들었던 날짜로 저장되는데, 만약에 그날 두 개, 세개 이상 만들었다면, 이렇게 끝에 가로를 열고 숫자가 하나 더 붙게 돼요. 자, 이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게 됩니다. 특히나 첫 장면을 검은 화면으로 시작을 만약에 했다면, 더 모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점이 나오죠. 점세 개를 클릭을 하면, 리네임, 디플리케이트, 딜리트 세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딜리트, 백스페이스 이런거 누르면 큰일납니다. 이때까지 편집한게 싸그리 다 날아가요. 복구가 안됩니다. 디플리케이트는 혹시 몰라서 복제를 하나 해놓는 기능이고요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이름은 카피라고 잡힙니다. 자 똑같은거니까 클린 그대로 열립니다. 이 안에 사용하고 있던 이 소스들은 어차피 지금 내 컴퓨터에 어딘가에서 불러왔잖아 이거죠 원본 소스를 지우지 않는 한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얘는 자 얘는 편집하고 있는 편집본입니다 이 안에는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물어봅니다 예 지우겠다 하면 확실히 없어지죠 자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리네임 누른 다음에 뭐 요거는 어, 편집 연습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들어볼게요. 습, 캡, 컷, PC. 자, 이렇게 하면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디플리케이트를 하면 또이 이름 끝에 카피 이렇게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집을 하고 있던 것들이 당장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 이어서 편집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면 좀 편해요. 제가 지금 얘는 캡컷 강의를 할때 강의 샘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캣컷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프리미어도 아니고 파이널 컷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캣컷에서 다시 저는 편집을 또 해서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을 그걸 여기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제가 평소 때 다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도 하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해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굳이 바꾸지는 않을 건데 자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할때 여러분들한테 얘랑 얘만 보여주고 싶고 혹은 얘만 보여주고 싶고 나머지 세계를 보여주기 싫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업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클릭앤드래그해서 어딘가로 옮길라면안 옮겨져요. 그런 방법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옮겨야 돼요. 자 여기에 너트 부분을 누르면 세팅이 나옵니다. 세팅에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에 지금 이 파일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편집을 관리하는 파일이에요. 세이브 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있죠? 찾기 힘든 곳에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폴더 모양 아이콜을 누르면 그 경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경로에서 폴더명으로 이렇게 잡혀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과 이이 이 작업과 이 작업과 이 작업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클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옮겨 놓고 싶은 데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지게 돼요. 자 그리고 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얘를 다시 여기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안 돼요. 그냥 얘는 파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폴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뭐 이상한 폴더도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파일 같은 게 용량 큰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만 저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파일을 우리가 백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파일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파일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했던 이 영상들 동영상들 있죠? 이것도 같이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살려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뽑아놨던 것들을 다시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찾아가요. 이렇게 찾아가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대로 다 들어가죠? 자 닫으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자 컴퓨터를 포맷을 해야 되거나 컴퓨터를 바꿔야 되거나 어쨌든 지금 편집이 끝나지 않은데 파일 관리를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돼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저 파일들을 복구를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너트 부분을 누르면 여기 버전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버전을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1.3. 얼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4에 베타 6까지 넘어갔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오토로 이게 업데이트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팅 들어가서 얘를 누르면 업데이트를 할수 있기도 하고 혹은 가끔 캐커이 업데이트 할래 하고 물어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도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버전업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이 프로젝트 파일들을 버전업 된 상태에서 얘를 열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위 버전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하위 호환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버전업을 좋아졌겠지 하고 버전업을 했는데 이거 베타 버전이죠 정식 버전도 아니에요 버전업을 했는데 이 파일이 열리긴 열려요 그런데 소리가 안나온다든지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개선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편집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베타 버전일 때 업데이트를 하지 마라, 정상 버전일 때만 업데이트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캐컷에서 파일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편집하다가 문제될 때 복구를 하거나 살려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편집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컴퓨터에서 원본 파일들 그리고 내가 가져다 쓴 음악, 사진 이런 것들을 함부로 버리면 안됩니다. 버린 부분들이 전부 다 액박으로 떠버려요. 이거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액박으로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